호시, 원우, 도겸? 이 조합이 뭐지? 왜 굳이? 왜? <웃음> 호시, 원우, 도겸 할수 있을까? 못할 거 같은데? 사... 아, 참... 오케이, 들어가시죠 <웃음> 쉬우시니까 <웃음> 아오 아오 아오라? 아오라? 자. 다고 달고나! 달고나! 원우 형왜안 해? <웃음> 밥 먹고 있는 거 아니야? <웃음> 아, 좋다.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산책이 나오니까 좋다. 라는 얘기밖에 안나와바 나온다. 나온다. 아아아 나온다. 감동란. 감동란. 감동란 뭐야? 마돈 아니야? 마돈나? <웃음> 이거는 뭐맞춰 이게 온 세상 에 있는 세개 단어를 다다말해야돼 이거. 아오아로 하는 거 이거. 이거 못해. 이거 어떻게? 해, 이거. 감동란인데? <웃음> 와나 미치겠다. 감동란으로밖에 안안 보이는데요? 어떻게? <웃음> 감동란밖에 안. <웃음> 참동. 아 삼총사. 삼다. 오케이. 야, 이게 어디가 삼총사야? 와 이걸 맞추네. 역시 우리 세 명이라서 할수 있었어. 세 명이면 할수 있어. 근데 <웃음> 너무 예뻐요이 이 너무 창피어링인데? 개보링 <웃음> 개보링 개밖에안 보이네 리인데 리리 어! 비슷해 메모지 아메모지랑 비슷했다고? 메모지가? 아 어, 이거 어렵겠다 메 메모리! 메모리! 오! 맞췄어! 근데 잘 찍은 거 같아 잠깐만, 삼총사가 왜 메모리야? 추워 팥, 빙, 수, 수팥한번 찍어볼게요 팥 팟. 빙빙수수 자, 보내볼게요 뭐야, 빛들이 없는데요? 또 <웃음> 됐어 <웃음> 꺼졌대요 꺼졌대요? 그럼 어떻게 문제를 대야되는데 <웃음> 저도 곧 꺼질 것같아나 1표인데? 나 꺼졌다 그럼 <웃음> 꺼졌어 어 어떻게 바로 꺼지지? 휴대폰이 꺼졌는데 게임어어게하나요 한참 폰 꺼졌어 17표의 기적 실패 아니요, <웃음> 1 0 0도 아닌 다시 17%로 1 17 7가 거의 1 0 0인 거잖아요. 이번에 시추에 시추에 시추에 시추에 시추에 시추에 시추에 시 15.06초 아 너무 빨리 썼어 개인기 있을까요? 개인기요? 네 그럼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 수 있습니다 개인기 개인기는 없고 네 외교라도 뭐 할까요? 아 좋습니다 <웃음> 내가 이걸 위해서 외교를 기회 한 번만 더 주세요 기회 한 번만 더 주세요 <웃음> 하나, 둘 지금까가 탕수육 게임. 삼촌 선수인데 삼전이 오케이 가위바위보 시작 세분틴세분틴세분틴세분틴세분틴세분틴세분틴세분틴세분틴세분틴세분틴세분틴세분틴세분틴세분틴 세븐틴 세븐틴 세븐틴 세븐틴 세븐틴 세븐틴 세븐틴 세븐틴 세븐틴 세븐틴 세븐틴 세븐틴 세븐틴 세븐틴 세븐틴 세븐틴 세븐틴 세븐틴 세틴세틴세틴세틴세틴세틴세틴세틴세틴세틴세틴세 토마토, 가위바위보 하실게요. 토마토요. 가위바위보, 오케이. 시-작! 토-마-토! 토. 토. 토. 토. 토. 토. 어? 나 틀렸어? 어? 어? 어? 아, 아 토가 두번나서 <웃음> 헷갈리네. 오케이. 스페인! 스페인? 갈게요. 가위바위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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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을 이런 거없 죠？게임 을 미래 에서, 나 줄넘기 안 한지 꽤됐 는데, 우리 할수있 을까？나는 이 자체 를할수있 하... 어. <웃음> 내가 성공하면 진짜 엄마도 놀라겠다 <목소리>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열 하나 열둘 열셋 다 실패라고 생각했을 거야 되죠. 이 이거. 할할있있을나패거어자자보습습다다팥수수빨맞춰춰줘이런한바디면 되죠 이실이라고 이거. 왜실이야이가 이거. 이 아, 이상한데. 기이대박이었다 그죠? 아... 아... 추워... 하디슈. 자, 영상 인치 가겠습니다. 마지막 추왜 깻잎이요? 그리고... 맞나봐, 약간 마지막 수가 맞네. 마디스마시스 맛비추... 팥팥 야, 팥 다시 비슷하다고 팥이 s 비슷해 팥 s 수팥 t 수팥 l 수팥 a 수팥 i 수아 i 빙수 e a 수 u t be s o 이동 b 와이동 e s o u 이 b u 두 번째 힌트 공개합니다 힌트 주세요 와 여기 잠만 이거 세 명이서 찍은 건데 얘 어디야? 어딘지 진짜 기억이 없었나? 내보기가 아무도 기억 못안 알려줘야지 나 여기 어딘지 알것 같아 당황하셨지? <웃음> 이게 <이거> 못 맞추겠다. <웃음> 내가, 내가 그리고. 내가, 내가 사무실에서 충전기 찾아서 충전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어쨌든 17%의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이 당황하는 모습도 모습을 담으려고 한 거지만. 여기서 똑똑하게 헤쳐나가는 모습도 다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서 충전기를 빌려볼까요?